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벤트를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분들은 가능하면 이벤트에서 애완동물 상자를 노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같은 경우도 애완동물 상자를 노려서 이번에 6개가 됐습니다 자, 뭐긴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이 친구들은 최대 3마리까지 모시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몸값이 더 비싸니까 모시는 게 맞는 거죠? 뭐 아무튼 이 친구들의 기능이 무엇인고 하니 바닥에 떨어진 전투의 흔적을 주어주고 약간 도움이 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또 뭐가 있을까요? 아 밥을 잘 먹어요 자 우선 이 친구들은 1세대부터 5세대에 이르기까지 총 5세대로 분류가 되구요 이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전투의 흔적, 습득 속도가 증가하구요 스킬의 개수가 한개씩 증가해서 5세대에는 총 5개의 스킬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싸우면 돼요. 싸우다 보면 이렇게 전투의 흔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 주우면 경험치를 획득해서 레벨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레벨이 7 이상 낮은 사냥터에서는 레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자신보다 레벨이 7 이상 낮은 사냥터에서는 전투의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녀석들은 전투의 흔적을 주워 먹으면 경험치가 오르고요. 그와 동시에 같이 만복도가 떨어지면서 배고파집니다. 아니 흔적을 안 주우면 배고파지지도 않아요. 자, 이럴 땐 밥을 먹이면 됩니다. 아니 뭐 신박하게도 한 번에 먹일 수도 있죠. 이 녀석들이 먹는 먹이 같은 경우는 마을에 소머리가 그려진 이 친구, 이 친구들이 일반 사료를 판매하고 있고요. 월드 경영을 통해서 영양식 그리고 캐시를 통해서 유기농 사료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 뭐이벤트라든지 다른 루트로 획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방법들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반려동물의 기술입니다. 기술은 1세대에 한개 2세대에 한개 이런식으로 5세대까지 5개까지 늘어나고요 이때 습득하는 기술은 랜덤이에요. 랜덤이고 동일한 기술은 추가로 습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집경험치 3%가 있다면 3세대 4세대 5세대에서는 체집경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기술은 전투경험치 증가 가방 무게 증가 검은기운 경험치 획득량 증가 지식 획득 확률 증가 최강 벌목 낚시 체집경험치 증가 이렇게 총 8가지가 있고요각 기술은 2%에서 5%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랜덤하게 나옵니다. 아, 무게 같은 경우는 50에서 200까지 각 50씩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퍼러비스 공식 홈페이지 오피셜에 따르면 세대의 증가를 통해서 기술이 등장할 확률은 3.125%로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장 쓸만한 기술은 뭐냐? 바로 검은기운 경험치 증가, 그리고 무게 증가 그리고 전투 경험치 증가 이세개 정도입니다. 아 나머지 기술은 그닥 쓸모가 많지는 않아요. 이 검은기운 경험치 증가의 경우 흑정령이 레벨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전투 경험치 같은 경우는 레벨 70 이후에 레벨이 워낙 안오르다 보니까 어느정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레벨은 80이 만렙이니까 어느정도 한계가 있긴 있네요. 자 그리고 가방 무게 같은 경우는 사냥의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세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이 좋구요. 안된다면 검은기운 경험치 이거 한가지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5세대 반려동물은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특별한 스킬 한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특별 스킬은 공격력, 방어력, 최대 생명력, 필드 은화 추가 획득,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우두머리 추가 피해,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 이렇게 총8가지고요이 스킬들은 아까 기본 스킬과는 다르게 나올 확률이 다 단계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격력 11, 13은 3%, 그리고 15, 18은 2%, 21은 1% 이런식으로 최상위 오비 나오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반려동물은 4세대와는 다르게 합성을 통해서 스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스킬로 돌아와서 스킬은 약간의 은하와 시간을 들여서 랩업을 시킬 수 있고요 각 스킬은 레벨 12, 안0렙입니다 또한 스킬의 레벨은 반려동물의 레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1렙이면 1렙까지 밖에 못 올리는 거고 3렙이면 3렙까지 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교환인데 아 교환 이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편의상 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레벨에 관계없이 세대만 일치한다면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레벨 10을 만들고 합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무려 캐시 아이템이기 때문에 1레벨에도 합성이 가능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합성할 때 외형 및 스킬의 고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외형은 랜덤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킬은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합성이 말처럼 100% 성공하냐? 그건 또 아니고 오지게 실패합니다. 오지게. 아 이게 특히 4세대에서 5세대 갈 때는 아뭐 이거 장비강화 43강 저리가라해요뭐 아무튼 신의 점지를 받아서 진화에 성공하게 되면 스킬이 한 칸씩 추가되고요. 이 습득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세대 반려동물의 경우 이 특수 스킬을 선택해서 그한 가지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것도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 합성으로 내가 원하는 스킬을 뽑아내기는 힘들고요. 낮은 세대 예를 들자면 2세대나 3세대부터 내가 원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스킬 전수를 통해서 키워가면 결국에는 5세대에서 특수 스킬 한 가지만 랜덤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합성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반려동물의 수집 도감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반려동물 수집 도감이 추가됐고요. 반려동물을 수집할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공격력도 올려주고 방어력도 올려줍니다. 아니 근데 이건 과금에서 할게 아니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것 같아요. 이거 과금으로 하려면 얼마를 써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반려동물을 수급하는 방법입니다. 아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캐쉬로 수급이 가능하고요. 다른 수요처는 이벤트 그리고 샤카투의 상점 그리고 장비 상점, 악세사리 상점 등이 있습니다. 샤카투의 상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게 잘 나오는데 이 행운의 배열 있죠? 4개, 3개, 2개, 1개 요거에 걸리게 되면 4세대 반려 동물 상자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팔지 말고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반려동물 이미 세팅 다 하셨으면 파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행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아 이거는 뭐 펄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자 그리고 장비 상점에서도 이렇게 행운의 배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호 아이템은 구경을 못 해봤네요 결국에 무과금, 소과금 분들은 이벤트를 노리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봤구요 제가 이번에 행운의 망치보상으로 반려동물 상자를 몇개 받았는데 열어가지고 합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다 열어주시구요 역시 운빨 야이거 안나오냐 이게 자 무조건 반려동물은 펄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은기운 5%를 노려야 되겠죠 자 꽝이구요 아, 꽝이고요. 자, 꽝이고요. 역시 꽝입니다. 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5세대에서 한 번에 가는 걸로 합시다. 아, 아깝네. 이거 1%만 더 붙었어도 괜찮았는데. 자, 어쨌든 꽝이고요. 자, 아, 이것도 2% 로다 아깝네. 무게 200에 0 1인데 아깝네요 일단은 반려동물이 세팅이 안되신 분들은 이런것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무방합니다 굳이 뭐 이거 합성으로 다 날리지 마시고요 일단 본인이 착용할 반려동물 3개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주세요 괜히 이거 홧김에다 질렀다가 황천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합성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세팅해놓은 친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검은기운 5%에 가방 200 전투 경험치까지 붙은 친구예요. 이 친구를 5세대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을 누르면 자 역시 안되죠. 제가 뭐 아까 심심풀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뭐 장비 43강 가는 느낌이에요 안떠요 역시 안뜨죠 자 역시 안뜹니다 자 마지막 역시 안뜹니다 자 이렇게 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벤트를 할때꼭 반려동물을 노려주세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이 후련했냐? 시발 새끼아자 어쨌든 이 4세대 친구를 5세대로 만드는건 실패했고 지금 5세대 친구가 쓸만한게 없어가지고 키브라든가 아니면 있는 친구 옵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어린매 이 친구가 좀 스킬이 괜찮았거든요 이 친구의 검은균 경험치를 5%로 만드는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갑니다 짠 5% 야 이걸 이렇게 한방에 성공하나 자 이렇게 저는 하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